비비를 보아볼까? 어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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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살아 다시 살아 이놈의 귀신아 어떡하지? 귀신이 다시 안 쐈으면 어떡하지? 이거 아, 옆머리가 안 털었는데 됐다, 휴지로 닦아줘야지 아, 됐다, 그럼 휴지 아! 으응. 어. 으 안녕하신시요 턱살 부다입니다 귀신이 나오신다면 부처님에게 빌어야 합니다. 그래도 성당 다니는데 아, 불교가 아니셨군요. 그렇다면 기독교를 믿으셔야 합니다. 하느님에게 맹세하라. 네, 알겠습니다. 맹세도 할까요. 근데 돈 받아놓고 도대체 언제 귀신 쫓아주는 건가요? 어, 느껴져요. 귀신의 기운이. 예. 요, 여기입니다. 여기, 여기 귀신이 있습니다. 하! 아 세요 이건 그냥 아까 제가 똥차성 내미지 나는 거 아니에요? 도도도도동. 그냥 제 친구입니다. 갑자기 가래로 올라왔어요. 뚜두두둥. 아, 진짜 더러우라. 낸 느껴져. 느껴져. 아! 하크야! 물러가라! 하크야! 물러가라. 이게 바로 그 퇴마 의식인가요? 아닌데요. 그냥 다리가 저려서요.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가 봐. 다리 저린데 이렇게 움직이는 게최곤데 뚜두두두둥. 아 진짜 턱살, 무당인. 턱살 무당인지 콧구멍 무당인지 모르겠는데 빨리 나가세요 제가 무당 취입한게 아니라 당신이 전화 걸었잖아요 저 불러달라고 그리고 저 돈을 주셔야 나가죠 돈 주세요 돈 Give me some money 아 진짜 방금 돈 25,000원 떼갔잖아요 에이 괜히 돈만 뺏겼네 느껴져요 느껴져 아 귀에 냄새요? 아니요 저기서 25,000원 돈 냄새가 나서 결국 무당은 맞아 쓰러졌다고 한다 <웃음> 어, 아, 아, 뭐야 엄마 지금 몇 시에요? 8시 50분 아 맞다 방학이었지? 휴. 방학이라서 행복. 그럼 엄마, 방학 얼마나 남았어요? 한, 어. 한달 남았나? 하루 남았어! 어? 어? 하루 남았어? 밥, 밥, 밥, 방학이 하루밖에 안 남았다고? 그렇다면 오늘은 아휴 하루종일 자야겠다 내일은 분명히 잠이 부족할거야 오? 어? 우와 우와 너 방학동안 다이어트했는데 성공한거야? 그럼 오늘 나를 위해서 선물을 좀사줘야겠네 자, 여기요 치킨 시키고 콜라 대형 시키고 피자 엑스라지 시키고 <웃음> 치즈볼 시키고, 베스킨라빈스 시키고, 그리고 또 이런 애들도 시켜. 우 와, 얘도 새로 나왔네. 오, 더 매운 고추 치킨. 뭐야! 방학 마지막 날에 너무 많이 먹었더니 그동안 살뺀게 다시 쪘잖냐 <웃음> 아싸. 오늘은 방학 마지막 날이니까 게임만 해야지. 오오 오, 드리프트 와 드리프트 좋았어 누가 임포스터냐 엔터 나 임포 아니거든 오 좋았어 사실나 임포지롱 <웃음> 저녁 7시 어 뭐야 어, 핸드폰을 너무 많이 했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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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 열한시가 되었다. 난 열한시까지 공부를 하였다. 응. 잠아 아, 아, 빨리 자야지. 아, 잠시 도서관에서 잤다니 턱이 돌아갔네 아. 뭐? 와우. 아싸. 친구들 만난다. 방학 마지막 날 오케이.